오늘은 제가 멸치 탈출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. 멸치 탈출을 하려면은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잘 아시잖아요. 그래서 막뭘 먹어야 될까 막 그런 고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많이 먹어지려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식욕이 좋아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어 실제로 저한테 배우시는 분 중에 식단일지를 적으면 은 본인이 본인한테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막상 많이 드신다고 드셨는데 2000칼로리가 채 안되고 거의 1500그 정도밖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3000원 도대체 어떻게 채우는 걸까 막 그렇게 막 질문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되게 못 드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식욕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약을 통해서 뭐환 같은 거 먹어가지고 뭐 장이 좋아지는 뭐 그런 기능을 발휘해서 식욕을 증가시키는 뭐 그런 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 에 인스타에 광고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이제 한의사분이 개발하신건데 뭐 녹용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장 좋아져가지고 뭐 식욕 개선은 뭐 30일만에 멸치탈출 뭐 그런거 있던데 어쨌든 저는 근본적으로 식욕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제 멸치탈출 연구소를 했던 기반 그리고 제가 좋아졌던 기반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욕이 좋으시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? 일단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돼야겠죠 여러분들 흔히 뭔가 뭐 음식이 땡긴다 라고 뭐 말하는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교대 가시면 은 다들 살찌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때 왜 음식이 땡길까요? 네, 여러분들의 뭔가 필요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운동을 하시면 좋은 점이 여러분들의 체열이 올라가요. 네, 체열 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장의 기능이 더 활발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체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서 장이 뭔가 활발하게 잘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군대에서 움직임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체온이 올라가면서 장 기능이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이 많이 땡기게 되는 걸 말이에요. 군대 때는 막 되게 잘 먹거든요, 사람들이. 뭔가 뭐 먹을 것밖에 스트레스 를풀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해서 많이 먹는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군대에서는 정말 많이 먹게 되는 게 일단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운동을 하시면서 체온을 올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잠 기능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. 일단 음식이 당기게끔 만들어야죠.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. 자, 우리의 오장육부 있잖아요. 오장육부는 연결이 돼 있어요. 그게 바로 간, 심, 비, 폐, 신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비가 위장이에요. 여러분들의 장, 소화시키는 기관. 근데 장이 안 좋으면요. 여러분들의 폐도 안 좋아요. 폐가 우리 신체중에 이 코와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알레르기 비염까지 이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코가 안 좋아지시면요. 좀안 좋은 점이 있어요. 바로 후각이 나빠지는 거예요. 와우.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입맛이 없잖아요. 여러분들의 코가 별로 안 좋으면은 입맛이 없단 말이에요. 아까 운동을 통해서 체을 올리면 장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폐, 폐가 좋아져요. 폐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코가 좋아진다 말이에요. 그러면은 후각이 좀더 깨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욕이 더 증진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폐의 그런 기능, 심폐지구력을 또좀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어요. 또 또 너무 많이 하면은 뭐 이렇게 살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숨이 차는 운동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체 운동을 통해서 뭔가 심폐지구력도 좀 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식욕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먹을 거를 많이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 억지로 뭔가 막 이렇게. 영양제, 뭐 보충제 섭취하듯이 음식을 먹는 거를 되게 싫어요. 물론 그렇게 드셔야 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드시면은 위장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이 제 소화 기능을 못 해요. 그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뭔가 의욕이나 막 그런 것들이 쭉쭉 떨어지실 거고 스트레스도 받으실 거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 되신다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뭔가 식욕이 증가되면서 점차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좀 드린 거예요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장이 좋아지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. 스트레스를 조절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이 정말 바로 나빠져요. 네 위장의 기능이 약간 이렇게 되게 위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제일 안 받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좋아지는 게 식욕이 증가되는 가장 핵심 요인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멸치 대출 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